어느날 갑자기 날라온 한 통의 제보 메시지 크리스마스 이벤트 던전을 모두 클리어하면 기념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데요 분명 작년에 클리어했던 던전인데 보석을 주네요 추가로 기념물을 숙소에 놔두면 음악이 재생된다고 합니다 So, g o o 아 j 이 s u s and good, s w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e e t sweet, sweet, sweet, sweet, s w 도도 도도 w e e t s w e e 네 늦었지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보고에는 테트라도 톡신이라는 신경독이 있어서 많이 낚으면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?